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양배추 피자를 할거예요 이거는 어린이 애들 먹어도 좋고 어른이 먹어도 좋고 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양배추 피자 이 이파리를 커서 양배추가 커서 이파를 내가 뜯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게 쳤네요 아주 곱게 아주 곱게 채로 썰어야 돼 양파도 반개 이거는 부침가루. 부침가루. 부침가루. <웃음> 이 부침가루는 양배추하고 이렇게 딱양보치에 이렇게 에, 뭐야 묻을 정도로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양배추 탈때 털어서 양배추가 골고루 묻을 정도로만 넣으면 돼요. 계란. 계란도 이렇게 양배추가 버무려질 정도로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계란이 조금해서 나는 지금 4개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법물을 봐야겠네요. 몇 개가 들어갈지. 식용유를 두르고, 이거를 좀 도톰하게 붙여야 돼요. 약불로, 불이 세면은 밑에가 타니까 아주 약불로 은근하게,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야 돼요. 한참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응, 널쩡널쩡하게. 널쩡하게? 두꺼우니까 은근하게 해야 되거든. 뒤집보세요 응, 음, 이렇게 어쩌거한거 같아. 이야. 어, 잘리고는 딱 좋게 이거. 음. 아 됐다. 응, 음, 딱 좋게 됐네. 됐어. 결이 살아있네 딱. 결이 살아있어? 응. 음. 내가 <웃음> 불 끄고. 한번 붙이고 이만큼 남아서한번더 붙이고 남았어요. 이거 하나 갖고 모자라든 우리 식구 먹으려면 이거 소스는 머드. 머스타드 응. 허니 머스타드 소스 위험하게 칼로 그래 안 뜯어져? 왜 위험해? 뜯는 자리가 어디냐? 안 보여 안 된다고 뜯어내야 돼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픈 주대이만해 닦아주면 주대이만 음, 됐어 됐어, 됐어. 응? 됐어 골골 나 이거 많이 뿌려 맛있어 이걸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 어 이제 식빵에다가 가운데 넣어서 먹어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맛있답니다 영파 맛있어요 <웃음> 음 맛있어